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천어 대분류 그리고 특이 패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밤 어제죠. 어제는 9 9 9회 복귀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어, 그리고 오늘은 어, 대분류 그리고 어, 특이 패턴 자료를 올리,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겁니다. 어, 이 복귀 자료 어제 올려드린 복귀 자료는 꼭 확인하시고서 이 별난 카페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어, 그걸 판단하시고 이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천회 대분류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 3그룹, 3그룹이 지난주에 전멸을 했죠. 어, 지난주에 전멸을 했고, 이번주에는 대상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이 3그룹도 필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필터 범위는 1에서 4로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또, 전멸할 수도 있겠죠. 로또는 항상, 어, 그, 어, 새로운 기록을 써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 대, 대장수가 많더라도, 어, 또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어, 2월수와 2월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아, 3그룹은 아, 3중복, 2중복, 기타. 3그룹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2그룹에서 이 2중복과 3중복. 요거 합치면, 요기 아, 이번주에 필출로 보여요, 가 그래서 필출이라고 봐주고요. 그 다음에 3그룹에서는, 요기 어, 기타. 기타가 네수가 있죠. 어, 기타가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어, 흐름을 이어 왔죠 이게 어, 출해 가지고 흐름을 이어 왔습니다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었한 어, 그룹은 어, 여기 대상수가 14, 19, 29, 38, 43 이랬습니다 이제 현재 퐁당퐁당 이 10연속이 됐어요 지난주에 출을 해서 지난주에 14가 나왔죠 어, 이번주에는 어,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또한 그룹은 이거하고 유사하죠. 이또요 여기는 14, 29, 어, 34, 38, 43. 이렇습니다. 여기 19 대신에 여기는 34가 들어갔죠. 흐름은 어, 같아요. 똑같이 10연속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어, 이번 주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툴을 하면, 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그룹이 이번 주에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10연속서부터 13연속, 되게 이제, 어, 길게 가면 13연속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10연속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출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대상수가 다섯 수나 되잖아요. 이 34까지 합치면 여섯입니다. 여섯 수이기 때문에 어, 출출로 끝날 확률이 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전멸을 하지 않고 어, 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그 어, 어, 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어, 필출 3수 크롭 자리도 참고, 참고하셔서 어, 이번 주에 어, 대박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필출 3수를 잡는, 잡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어,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필출을, 필출 필출 3수자리 3수짜리를 잡는데 집중을 하시면 어, 이 상위 당첨 되시는데 어,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 거기 들어가시려면 이 화면 아래쪽에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아,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자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